단풍이 짙게 물든 이 가을, 울산 대형교회에서 희망 행복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울산 대형교회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울산 대형교회 조은 담임 목사,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 영안교회 박정근 목사의 희망의 메시지와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의 아름다운 플루트 연주로 울산 시민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합니다. 이번 희망 행복 가을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